벌레를 먹은 게 하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면은 상품으로 이렇게 보고 봐도, 봐도 되겠습니다. 아니, 소파에다뭘 이렇게 이렇게 싱싱해졌습니까? 첫째는 이제 뭐 키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가 병충해 관리입니다. 아, 병충해 관리. 예. 사람이 직접 마스크를 쓰고 농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스프링클러를뭐 해가지고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절약 이것도 되 많이 되고요 안전성, 농약의 안정성도 인정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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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차 처리하고 나서 21차의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정식한 지 며칠 된 거예요? 정식한 지 지금 단지 에 42일이 됐습니다. 표피 부분에, 식물체, 이 쪽파의 표피 부분에 점점점 찍어 있는 어떤 시큰이 모습이 피해 증상은 파총채벌레가 되겠고요. 파총채벌레 예, 파총채벌레 파총체벌레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예. 그네와 총체벌레또 다른가요? 다르죠. 어 하얗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이 여포장 내에서는 파총체벌레 오줌 좀돼 있지만 어. 중간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내경을 한번 먹고 하얗게 되는 이 부분들이 파 밤나방이 되겠고요. 여기는 파 밤나방의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먹고 내려오면서 네 네트로 떨어지면 이 파리 자체가 아예 생육이 정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 아, 거기에 알 활동, 알더 그리고.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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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위에 난계알 덩어리로 나가지고 이 내지 3일 정도 지나면은 어 유충으로 부화, 부화하게 부화 됩니다 그 유충이 부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내경을 가해서 쭉 먹고 계속 그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 나서 애들이 다 크고 나면은 땅 속으로 떨어져서 번데게 기 되는 거죠 번데게 돼서 우화에서 올라오면은 암수가 교미해서 또난계를 낳고 그러는 떤 피해를 계속 주고 있는 어떤 해충이 되겠습니다 파종하고 42일 된 쪽파의 생육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이는 무처리 상태입니다 이 무처리 상태는 생육이 정지 당하지고 수확을 못할 정도의 어떤 어 상태가 되겠고요 어 저희 지금 현재 엑시렐을 1차 처리 파종 종구하고 나서 2 내지 3일 후 싹이 트고 나서 약제 처리를 한 병을 하고 그 다음에 3주가 지난 후 3주가 지난 후에 생육기에 어 엑시렐 1.5병 한 동당 150평이 되겠죠 한동당 친 어떤 생리 모습이고 이거는 약재 처리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생육 상태나 뿌리를 봐도 차이가 확연히 네. 다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네. 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네, 예. 네? 네 얘는 정말 먹은 게 하나도 없어 깨끗해 깨끗합니다. 키도 엄청 큽니다 네, 근데 진짜 이무처리군는 너무나 지금 볼품이 없어 볼품이 없고 전체 수학을 어, 못할 정도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농가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참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미어지겠어니 네. 근데 본 약제인 엑시렐로 5 내지 6회 어떤 경엽 처리할 부분들을 이런 간주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이해만 치단을 한다면, 야 네. 같은 고품질 쪽파를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밥암나방. 해충, 해충은 3P. 1타 3피. 밥암나방, 파골파리, 파총체벌을 안전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 여섯 번 뿌려야 될 거를 단두 음. 번에 야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획기적인 이건 농쇼핑 같은데 지금 느낌 그렇죠 <웃음> 정신을 언제 <웃음> 하신 거예요? 정신 9월 18일 날 했습니다 9월 18일? 예. 저희 그 쪽파 한동, 이 한동에 저희들이 이 정도면은 한 100박스 정도 나옵니다. 10kg짜리 100박스. 1톤 정도 나오는 거지, 1톤. 지금 시세로는 한동에 한 4,500만원 정도, 와.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순환이 빠르잖아요 순환이 여름 같은 때는 한달 정도 걸리는데 요거는 지금 한 50일, 60일. 요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출하 시기는 조정일 나름입니다. 그럼 1년에 몇번쪽파를생산하죠요 몇번 1년에 뭐 많게는 네 번도 할수 있는데요. 한 두세 번, 이게 이제 연작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두세 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휴, 하나 뽑으셨네. 지금 다 뽑으면 촉인데 엄청, 뭐, 지금, 지금 보니까 벌레를 먹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정도면은 상품으로 이렇게 보고 봐도, 봐도 되겠습니다. 쪽파가 상품이라는 걸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이제 파 줄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네. 줄기가 지금 예, 진청색이 나야 되고요. 네. 이렇게 곧게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아, 쭉쭉 게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쪽파에는 세 가지를 주시, 조심해야 됩니다. 쪽파에 조심해야 돼요. 세 가지. 예, 예. 예, 쪽파에는 쪽파 파방나방. 파방나방. 파불파리파 굴파리. 파총채벌레 파요 정도 세 가지 정도만 방어를 하면 은 네. 렉시렐이라는 그 농약을 쳐가지고 요걸 지금 제가 길러 놓은 겁니다 아 엑시렐을 치면 그세 가지를 한 방에 예, 예, 예.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농약을 이제 이것저것 제이 많이 쳤었는데 혼합해서 네. 살충제도 두세 가지를 쳤었는데 예. 렉시렐은 단일종으로 쳐가지고도 이 정도 효과가 있으면 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엑실레라는 농약입니다. 아, 이게 실 동방 아그로에서 나오는 엑실레 예. 인력이 얼마나 들어요? 열동실레. 인력이 그걸 치려면은 세 명이 붙어가지고 두 시간은 치야 됩니다. 아, 열동치네. 예예예. 예. 그럼 일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일건비가 요즘은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13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엑셀이라는 농약을 사용해 보니까 저희들이 에, 3주 이상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약효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도 절감이 되거나 노동력에도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엑셀을 5 0 0리터에 10개를 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요? 그동안 농약은 스프링쿨로 해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 왜요? 그 약효가 이제 말하자면 에 적중이 안 되고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물이 물이랑 같이 해석해서 나가기 때문에. 엑시렐로 물 50리터에 1 2 5미리 엑시렐 한 병으로서 5분 내지 6분 내에 한 동을 딱 약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딱 적절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고,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직접 물 주는 시간과 약제 주는 시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5분에서 6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농약이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직접 친한 거하고 이 스프링클러 칠칠 정도는 이 약제가 몸에 직접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클러 여기서 <웃음> 발분만 열으면은 <웃음> 소독이 자연적으로 되는 건 자동으로 되니까요. 사람이 직접 이, 마스크를 쓰고 농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스프링클러을뭐 해가지고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절약 이것도 되 많이 되고요. 안전성, 농약의 안정성도 인정이 됩니다. 예산군의 그 쪽파인 그 회장으로서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은 이런 게 응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 제 거를 해보고 남한테 추천을 하고 이걸 쓰면 좋더라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써보지도 않고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Here we go.